안녕하세요 살고예요 오늘은 아이엠스타에 나오는 리라를 만들어봤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인형을 커스텀 준비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어주세요 이아코 화이트 수제 점토를 한 덩어리 떼서 늘린 다음에 책상과 점토에 밀가루를 바르고 일정하게 늘려줘요 머리 모양으로 잘라주고 칼로 머리카락 모양을 내줍니다. 인형 머리 뒤에 물을 바르고 만들어둔 머리를 붙여주세요. 물을 묻힌 손가락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주세요. 머리 아랫부분을 말아줍니다 점토가 몸에 붙어 굳지 않게 종이호일을 살짝 끼어 넣어서 굳혀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옆머리도 만들어주세요 다 굳은 다음에 점토를 조금 떼어내서 앞머리를 다듬어주세요. 그리고 물로 매끄럽게 다듬어주면 머리 모양 만들기 끝! 종이 오일을 떼어내주고 인형 몸과 머리를 분리한 후 머리 아랫부분을 칼로 정리해줍니다 필요하다면 물을 묻힌 사포로 살살 갈아 다듬어주세요 물을 바르고 호일을 올려놓으면 고정이 돼요 라일락색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줍니다 색연필로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무광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주세요 물에 닿으면 감쪽같이 지워지는 차코 수성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 색연필로 그려주세요 물로 차코 수성펜을 지워주고 다시 그림을 마저 그립니다 색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무광 스프레이를 또 뿌리고 그려주시면 돼요. 하늘색과 하얀색 아크릴 물감으로 눈에 하이라이트를 찍어줍니다. 색연필로 입도 그려줍니다. 파스텔 가루로 볼터치도 해주면 완성! 그럼 다음 주엔 신비아파트 하리편으로 돌아올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